손잡은 뭐 불편한데는 없으시고요. 네, 저희 혈압이랑 심장 박동수 체크하고 수액 좀 갈아드리고 여러 가지 체크하러 왔어요. 우선 본인 확인 먼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주민번호 앞자리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네 저희 2월 22일날에 입원 수속해주신거 맞으시고요 아까 점심약은 드셨어요? 음.. 아까 속이 안좋아서 좀 이따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희핵 어느정도 남았는지 조금 체크해 볼게요. 음, 얼마 안 남아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다시 앉아주셔도 돼요.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아, 링겔 줄이 너무 길어요? 음, 내 네, 링겔 줄은 좀더 짧은걸로 해드리려면 은 링겔 다 뽑았다가 새로 갈아야되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음 아, 보리차요? 생수말고 보리차로? 환자분 지금 생수 외에는 금식이셔가지고 음 보리차도 안되거든요. 무조건 금식이면 은 물만 가능해요. 그냥 생수 네, 내일 아침 8시까지는 네, 생수만 드셔주셔야 되니까요 그거 좀 지켜주시고 속쓰림이나 복통이나 두통 이런 거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수술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술 부위 좀 볼까요? 네, 수술 부위 소독 한번 할 거예요 드레싱 징하고 수액 갈아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네 그럼 괜찮아요. 잠분 제가 수술 부위 조금 볼게요. 하는데 조금 따가우실수도 있어요 네, 양해해 주시고 제가 2시간에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새벽 2시니까 4시쯤에 다시 한번들릴거예요 퇴원 날짜는 아직까지 안잡혀졌긴 한데 어, 원장님 말로는 일주일 후, 음, 한 6일에서 7일 정도 있다가 태어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아직은 잘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음.. 따끔 하세요. 수액 교체 완료했고, 왼쪽 팔에서 생제랑 진통제 투여 네, 다되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네, 8시고 뭐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줄 조금 짧게 해드렸어요. 음, 화장실 가실 때줄 전부 다 짧아졌으니까 뽑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음, 괜찮으세요? 지금 새벽이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밥 나오면 밥 드시면 되세요. 음, 내일이면 금식 풀리시니까 수술 부위에 계속 찜질 해주셔야 돼요 음, 이쪽에 냉찜질 하는 거 뒀으니까 냉찜질 계속 가, 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수술해서 살짝 부어있어요 수술 부위가 그러면 되게 뻐근하고 살짝 그런 느낌이랑 통증도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냉찜질 해주셔야 돼요 계속 건조하시면 수술 주변 부위 불러주시면은 연고 발라드릴게요. 네. 음. 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저희만 가볼게요. 약은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요. 편하실 때 드시면 되세요. 네, 약 여기 있고요. 네, 물은 있고. 네. 빈 속에 약 드시면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조금 속쓰림이나 음, 복통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네. 태어날짜 잡혀드리면 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푹 주무시면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수액 교체 완료했고, 왼쪽 팔에서 항생제랑 진통제, 투여 네, 다되셨고요 내일 아침 8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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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셔밥 나오면 밥 드시면 되세요 응. 내일이면 금식 풀리시니까 네. 그리고 수술 부위에 계속 찜질 해주셔야 돼요 응. 이쪽에 냉찜질 하는거 뒀으니까 냉찜질 계속 가, 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수술해서 살짝 부어있어요 수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뻐근하고 살짝 그런 느낌이랑 통증도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냉찜질 해주셔야 돼요. 네. 계속 건조하시면 수술 주변 부위 불러주시면 은 연고 발라드릴게요. 네. 음. 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저희만 가볼게요. 약은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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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푹 주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